저기 위에안가와안 맞아, 지금 지금 보라. <웃음> 왼쪽이 더 터졌잖아. 아, 전환을 갖다 바치는 느낌이에요. 멸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어제 캣보드에 받쳤대 그래서 보람이한테 전화를 했어 또 밤을 샜대 어제 술 먹고 어떡해 이제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음주 배구를 오늘 하게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0점이죠 <웃음> 네, 지금 술 먹다 가지고술 냄새가 언니 술 먹자 우리 끝나고 술먹지 자꾸 해장고 촬영해가지고 오늘은 배구를 하러 왔어요 너 배구 해본 적 있어? 네, 하이큐에 되게 어. 빠져서 봤단 말이에요 거기 배구가 나와? 그, 여기,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막 달려가서 치고, 뭐 어. 이렇게 해. 배구를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했지. 어. 오늘 선생님들을 내가 TV에서 보고 되게 좋아했던 언니들을 섭외해달라고 했어. 요 그래서 언니들을. 아, 실은, 응. 모른 척 하고 싶어도 어. 저기 위에. 안맞안 <웃음> 맞아. 안 맞아, <말하죠>, 안 맞아, <웃음> 안 맞아. <웃음> 배구 선수 한송입니다 본업은 KBSN 해설위원 한님이고요 어, 유머 니 채널을 맡고 음. 있습니다 역시 음. 어려운 음. 태어나서 본 여자분들 중에 키가 가장 장신이신 아, 요아그수 있어요. 쉽지 않은 키거든요. 키가 거든요. 어떻게 되시죠? 제가 80... 저는 한186 정도인데 제가 만나봤던 남자보다도 되게 다커 이게 약간 되게 부상적인 아, 아, 아, 키 아, 이렇게 너무 좋아. 여자들좋아좋아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삶은 어때요? 남의 정수리를 뜻하지 않게 아, 보. 야죠 아, 그그 정수리? 네. 약간 여기 휑한 거 네. 네. 약간 머리 아, 차서 보이고 네. 아, 뿌염 네. 많이 안돼 있는 아 친구들 네. 그런 사람들 잘 보여요 헉? 근데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듣죠? 스파이크 한번 때려주세요 이런 거 많이 듣죠? 한번뭐 맞아볼게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고면이렇게붕 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지금 많아 그한대 어, 맞아볼래? 누가 때릴 건데? <웃음> 아니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아픈지? 어둘다 때리겠다 와우 정말? <웃음> 누가 더 아픈지? 아니 근데 진짜 때려도 돼요? 진짜? 어케이 진짜요? 진짜요? 아니, 요아 아, 아, 네. 맞아, 맞아. 아, 어, 나 너무 무서운데. 하나, 둘, 셋. 어. 어. 어. 어. 어디가 너무 아. 더 아파? 손이 너무 아파. 어. 근데 좀 봐줬지? <웃음> <웃음> <웃음> 아, 네, 괜찮으시려 많이 아. 여기도 같이 불, 지지겁나 빨개! 여기, <웃음> 여기 아. 피부색 빨간색 아니에요? 오늘 안녕하세요. 어, 할당량 다 하셔서. 그 뭐, 처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저. 아, 요거, 요거 몇개 하는지. 백구 선수들은 몇 개씩 해요? 이거요? 이거 한천 개. 천 개. <웃음> <천 개씩. 웃음> 에? 어릴 때 맨날 천 개씩. 아요지나 벽치기만 몇천 개씩. 아, 그럼 우리는 있어. 세 번씩 기회줘. 아, 자, 현영. <웃음> 아, 뭐, 뭐, 뭐 <웃음> 설명해야 돼요? 아, 되게 잘스시나보기 <웃음> 우기. 우와 이렇게, 이렇게 높이 해야 돼요? 앉았다가 아, 일어나면서 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무릎이랑 팔이랑 같은 동시에. 어머 어머 천장 찍겠는데요? 이거 찍죠 근데. 어머 어머 이 찍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아프잖아요. 아프죠. 공이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더 무거워져요. 오. 아. 해봐요. 높게 봐봐. 네. 네. 네. 네. 한번더 해보자. 다시 한 번. 네. 아직 도전, 도전 아니었대요. 도전 아니요 아니었대. 난도 도전 안 하고 한번 한다. 어. 아, 도전. 오게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제 가서 어지죠. 갔어. 10. 저 체력이 없을것같붙요 아, 도전! <웃음> 오케이. 아, 씨발. 어, <웃음> 여기에 맞춰 요기에 맞춰야 되는데. <웃음> 붙어 뭐야? 여, 여, <웃음> 여, <웃음> 언니네 동생 가시죠. 아니, 내가 충분히 잘 가르쳐 줄수 있어. 오 그래, 저는 말만 잘풀어주시 몸으로 다 할게요. 팔 아니고 몸으로 약간 미는 아 느낌인데 너무 음. <웃음> 밑에서 다시 이렇게 치지 말고 몸이랑 손이랑 약간 반동만 주는 거요 밑에서 그렇지 밑에서 오케이 손호꽉 잡고 밑에서 스롤이 돼야 한다. 아 그렇지 옳지 옳지 아 이거는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어. 하나 둘 오칠 둘, 둘셋 둘,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잠깐 휴식 와 아, 진짜 힘들다. 아. 여기를 많이 쓰니까 아. 벌써 부어 피다 올라왔어. 왼쪽이 다 터졌잖아. 아 전환을 갖다 바치는 느낌이에요. 통통해 이거를 어떻게 천 개씩 연습하셨을까 어릴 때 너온거 아니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쉽다. 욕심나, 왜? 자꾸. 딱 맞으면 이제 기분 아, 좋으니까 맞아, 맞아. 더 잘하고 싶은데, 아, 예. 정확하게 맞으면 어. 오히려 안 아픈데, 자꾸 여기 맞거나 여기에 맞으니까 더 아픈 건데, 여기에 맞으면 아플 일이 없어. 그 확실히 좀 운동신경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딱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어요. 되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털렸어! 지금 전환을 내받쳐가지고 지금 지금 이미 이렇게 피멍이 들었고 처음 하시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약간 감안하셔야 돼요 <웃음> 아, <웃음> 아니 아, 그러면안어 근데 그러면은 <웃음> 이제 배구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겁먹고 아, 하시지 겁먹지 그렇게. 마시고요. 여기 보호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대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긴팔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암 슬리브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견디라는 거 아니야? 똑같 거. 그거요 견디는데 조금 뭐가 있고 아, 견디냐, 아니면 그냥 맨살에 견디냐. 하지만 이거를 견디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웃음> <웃음> 그럼 이 정도면, 은 약간 배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배운 거예요, 기초를? 뭐 예를 들어서, 송이가 서브를 쳐주면, 우리 셋이서, 뭐 받고 해서 넘기는 응. 것까지 응. 한번 해봐야 어. 이게 진짜 게임이 될지 안될지 1대3으로 어, 1대3 <웃음> 한송이가 서브 어, 쳐주고 현역 선수 대 어, 나머지 셋그뭐 어, 뭐. 나머지 셋은 뭐. 좀 <웃음> 나머지 뭐. 셋이라고 하는 <웃음> 것 같은데 비선수 선수 대비 네. 선출. 선출. 선출 선출 <웃음> 선출 아니, 선출 일반인 중에 조금 특급 특급 어. 특급 선출과 일반인 두명 진행을 해볼게요. 송희 선생님이 저희한테 서브를 해주시면은 세번 안에 넘기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옳지. 내가 지금 실패해야 돼. 옳지. 아 보라. 아, 아 지금야라아라아라아 지금. 아, 오늘 몸개가 뭐안 해도 된다고. 아니, 우리 잘했잖아요. 아까 연습한 대로. 자, 보람, 보람, 보람, 보람, 넘겨! 얼굴 포즈 좀 바꿀래? 보람, 화이팅. 자, 잘 잡아야 돼. 옳지! 그래서 첫 번째 오, 오, 내는 오점 내는거지 5점 내기를 해볼까요? 음. 처음에 도라미가 맞고 내가 해서 내는게 그 다음에는 어? 난 팀이 아닌다고 <웃음> <웃음> 맞아 제가 받는게 나일거같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 <웃음> 제가 처음에. 근데 말 안해줘도 돼요 내가임딱 어, 처음에 첫번에 잘 받아놔 <웃음> 어, 그러면 돼 그러면은 이거 야 돼? 오케이. 이거 받아야 돼? 나 잘.. 여기서 놓치지 말고 받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돼? 야 돼? 이거 야아이야 이거 야이야이야손 이거 봐거이야 어쨌든 1대야이야이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이거 이 잘했어! 이렇게 교통사고 응 나는 거구나. 잘했어 잘했어. 유치 아우. 아우, 어, 아우. 아우. 아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 말. 잘했어. 룸.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처음에 넘기지 말고 그냥 조금 띄워놓으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g o o d b <목소리> 자, 넘겨, 넘겨. 잘했어! y 우와! 전혀 내가 폼을 읽을 수 없지. 뭘 <웃음> 잘하고 있어. 징경 <웃음> 인지한데? 잘하고 있어. 친구야? <웃음> <안 돼? 웃음> 아, 미안! 우와! 아, 잘해, 잘해. 내가 봤을 때는 둘둘 편 먹고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고로아, 2대1. 호, 넘어가, 빨리 와요. 2대2. <웃음> <웃음> <웃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 둘이서 음, 해도 돼요? 권의경기로 언니 대 동생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다 남겨 넘겨 보라 보라. 아고 지금 굉장히 영광의 상처를 많이 얻었는데. 진짜 많이 용들었다. 또 지금 원래 이거 끝나고 파워 리프팅 가야 되거든요. 근데 코치님한테 연락해야 될 거. 와, 근데 유미 선생님이 원래 <목소리> 강하게 크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성장통을 딛고 음. 다음번 배구를 하게 될 때는 엄청난 스파이커가 될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있어요. 조금만 하면 금방 잘라실것 같아요. 것 같아요. 어때? 해보니까 어때요? <웃음> 어, 마음은 약간. 나 이미 다때리고 나는 네.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딱 지금 지금 마음을 악용했어. 아, <웃음>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이미 머릿속은 다 했는데 이게 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약간 자꾸 안 되니까 하잖아요, 그 하잖아요. 오히려 막막 아... 막 이렇게 봐. 봐.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냥 뭐 알리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재밌었던 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멋있 피지컬도 멋있는데 약간 이 스포츠를 가르치는 모습들도 훨씬 음.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송윤 선생님도 이제 시즌 앞두고 계시니까 오늘 소감이랑 시즌 앞두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즌 앞두고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를 네.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어, 저희가 진짜 준비도 많이 했고 어, 막 볼거리도 풍성할 거니까 경기장에도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중계로도 많이 접해 주셔서 어, 또 여자 배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언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윰언니. 먼언니예요자 네, 여러분 우리 한국 프로 배구 여자 선수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유언니 채널도 구독 좋아해 주시고 대라미와 저의 오늘 부상 투혼도 예쁘게 봐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어, <웃음> 멍이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어. 아까보다 더 올라왔어. 네. 다음 스포츠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 그렇지. 그 다음에 손 모아요, 살짝. 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쭉! 여기 있어요. 제가 만든 쉐이크예요짱 쉐이크? 쉐이크? 맛있어요. 쉐이크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이거 맞아.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을 맞아. 만나게 될줄알니거 내가 인스타에서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 이름이 빌빌이에요? 비 <웃음> <웃음> 비브리. 어디가 빌빌이야?